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번주에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번주 내내 계속 떨어지다가 네,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네, 딱 걸쳤어요 여기가 얼마야 네, 만천선인데 만천선 매물대에서 딱 걸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렴 채널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렇죠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 대선이 변곡일이 되면서 동시에 네, 상승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모르죠.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반등을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오늘 양봉 시작하고 나서 어제 양봉 시작하고 나서 일단은 오늘도 양봉을 네,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죠그 수염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뭐 지표도 일단은 반등 가능성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등시에서 좋은 모습 보이면 은 비트코인도 좀 좋은 모습으로 따라가 줘야 되는데 어... <웃음>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비트가 떨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어, 도미너스는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제일 안 좋은 상황이죠 어, 가장 안 좋은 상황 요거는 비트로 자금이 몰리는다는 게 아니고 알트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알트에서 빠져나간 그러니까 도미너스라는 게전체 점유율이잖아요 점유율 네. 점유율이라는 거는 어, 상대적인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의 도미넌스가 64%. 뭐요 정도 된다는, 요 정도 된다는 거죠. 원래는 63에서 64로 됐어요. 네. 그러니까 비트, 비트, 그리고 그, 뭐, 알트 정도라고 해보면은, 네. 심지어 비중이, 자금에 대한 비중이 늘었어. 근데 비트는 떨어지고 있어요. 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은, 늘었다는 게 아니고 알트에서 줄어 나간 거죠. 어. 그래서 알트에서 지금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어, 지금은 알트 차트에서 명확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도미너 차트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비트로 자금이 몰려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알트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겁니다. 매물대 선이랑 많이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변곡일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아 근데 가도 어차피 만사천에서 다시 걸릴 텐데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평행한 채널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려 놨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도 떨어지고 있네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어, 분위기 상당히 안 좋지만 어, 이런 식으로 채널을 그려 볼수 있다 그래서 변곡일이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그나스닥 쓰다... 나스닥도 극적으로 반등을 줄수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네. 아, 그, 그 극적으로 반등을 줄수 있는 모습이기도 어, 하고요. 그쵸? 그래서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가볼까요? 한번 네, 제가 롱은 좀잘 맞잖아요. 네, 롱, 한번 가볼까요? 아, 자, 이거, 이거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거. 저희 레퍼럴 코드로 가입하신 다음에, 증정금을 100달러로 드리면은, 그걸로 그냥 레버리지 10 해가지고, 그, 거래량 1 0 0불 만드시면은, 네, 그, 코인 룰렛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첨해가지고 코인 드리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네. 그거 그냥 참여하시면은, 진짜 개이득입니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랑 뭐, 디파이 코인들 무료로 에어드랍 하는데, 네, 그냥 손해볼 거 없으니까. 왜냐면은 100달러 공짜로 주거든요. 네, 공짜 100달러로, 거리량1불 만드는 건데 그냥 네, 레버리지 10 해가지고 몇번 왔다 갔다 만 하면은 거리량 달성 되거든요 네. 요거 하면은 공짜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저는 한번 롱을 잡아 보겠습니다 네, 1 3 4 1아한번더 떨어졌다가 갈까 한 13,300 정도 에서 잡아 볼게요 왜냐면 바로 가진 않을 것 같아서 네, 많이 들어가진 않고 100불만 내버리지 한20 해가지고 손절은 13,000 13,200으로 하면 되겠지 자 여러분들 <웃음> 네, 롱 잡아봅니다. 롱 잡아봐요. 네. 네, 레퍼럴로 가입하면 공짜로 줍니다. 공짜. 그냥 핸드폰 인증만 하면 돼요. 공짜로 100달러. 대신에 출금은 안되고 그걸로 그 트레이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수익 나면 은 네, 그걸 할수 있어요. 출금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채팅창에 레퍼럴 가입 링크랑 신청서 안내 드렸고요 일단은 저는 롱을 한번 쳐볼텐데 왜 갈라고 해? 어, 아직 아니지. 아직 아니지. 한번더내려갔다가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3300 정도에서 롱을 잡아볼게요. 네, 실천하는 콩콩입니다. 네.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자, 지정가로 지금은 어, 주문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만삼, 저는 지금 보는 관점이 예. 이렇게 조금 예. 아래로 수렴하는 채널 좀 그려주다가 여기에서 좀 반등 줄수 있지 않을까 예. 바로 올라가면 뭐 상관없고 뭐 체결 안되고 가는거고 그래서 일단은 주문체결 예약을 해놨습니다 주문예약 예. 1,3,3 제가 보는 관점 한번 더 고점 저점 낮추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채널 하단부에서 그냥 극적으로 반등하는 그림 요거 네, 보고 있는 거예요